안녕하세요 강타입니다. 오늘은 음, 미션 3를 배워볼건데요. 어, 미션 3에서는 우리 이전에 솔라 시 도까지 배웠죠. 그 위에 는 도, 레, 미, 파까지 한번 연, 연습을 해볼건데요. 자, 도, 레, 미, 파 손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대부분 도 이렇게 손다 띵인 것에서 레 넘어갈 때 반대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이레를 넘어갈 때 너무 힘들어하세요. 도에서 검지와 새끼손가락만 누르고 있었던 도에서 반대손으로 얼른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마찬가지로 엄지가 뒤에서 밀어주셔야 되고 검지도 마찬가지로 뒤, 아, 아, 앞에서 뒤로 밀어주셔야지 악기가 균형이 잡히세요. 안 그러면 이렇게 아니면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들어가지 않게 꼭 근육을 맞춰주시고 도 레. 요거 주의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미는 레에서 두개 띄었던 손가락을 누르면서 네번째 손가락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바 이렇게 연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자 미션3 반주에 맞춰서 먼저 연습을 해 보신 다음에 저와 같이 함께 어, 또 연주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좀더 손이 어렵죠? 네, 솔라시도 보다는 확실히 손이 조금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어, 이,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네,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저와 함께, 어, 박자를 마음속으로 세시면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내리지 않고 끝까지 연습을 한번 같이 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동시 누르고 네번째 손가락만 위 자, 미는 조금 잘안 나실 수도 있어요. 소리를 바람을 조금 더 바깥 앞으로 위로 본다 생각하시고 조금 더 멀리 하나 둘셋넷 하실수록 호흡량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세요. 미보다는 조금 더 호흡을 더 멀리 보내신다고 생각하시고 파 하나, 둘, 셋, 넷 왼쪽 팔이 당겨오시나요? 그렇다면, 팔이 약간 이렇게 뒤로 가서, 왼쪽 팔이 예, 이쪽으로 제쳐, 젖혀졌기 때문에 좀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세를 이스를 대신 상태에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뒤로 당기지 않게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왼쪽에 어깨가 결린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자세 꼭 주의하시고, 잡은 상태에서 위로 그리고 항상 왼쪽 다리를 정면으로 볼수 있게 왼쪽 다리와 얼굴의 각도가 같이 같은 방향으로 볼수 있게끔 유의하시게,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조금 더 속도가 많이 붙으실 거예요. 네네잘 되신다고 생각하고 저는 다음 미션 4의 첫 번째 시간 도레, 마의 구간이죠. 도레를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할수 있는 연습을 또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미션 3첫 번째 시간으로 꾸고